네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하오입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캐나다 엔으로 네, 수익을 좀 만들었는데 어떻게 수익을 만든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 우선 공지방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. 모든 멤버분들이 네, 확인을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캐나다의 엔 4시간 차트이고요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고 카운터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준 모습입니다. 리 테스트를 보시고 매도지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. 라고 제가 제 공지방에 이 셋업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차트로 한번 볼까요? 네, 우선 캐나다의 한 시간 차트고요. 제가 차트를 공유를 해드렸을 때는 이 정도 이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할 때에는 절대 가격이 내려왔을 때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. 한번 가격 조정을 주고 이제 저희는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저희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줍니다. 그래서 이 차트를 공유를 했을 때에는 여기서 매도가 아니라 한번더 이 81.30 정도? 네, 25, 한 30? 이 사이, 이 구역 이 있죠? 보시면은 여기가 저항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이 한번 지지선을 부수고 나면은 저항선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움직임을 기다렸고요.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매도가 한번 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이 셋업을 저는 이제 공지방에 공유해드린 거고요. 우선 이 셋업을 찾기까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. 이제 위클리 차트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. 위클리 차트부터 시작을 했고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, 그렇죠? 자 여기서 이렇게 있었고, 자 위클리 다운 트렌드라인 이제 어 추세가 확인이 되었고, 그다음에 저번 주 캔들을 보시면은 불 캔들 후에 저번 주 캔들이 슈팅 스타 캔들, 거의 도지 캔들 비슷 캔들로 닫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, 그렇죠? 보시면 계속해서 이 추세선을 터치를 할 때마다 가격이 빠지는 경향이 있죠, 그렇죠?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위클리 차트에서 우리가 가격이 저항선에 있으니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죠? 당연히. 저항선에서 우리는 항상 매도를 한다. 그러니까 매도 셋업을 찾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은불 캔들 후에 베어리시 캔들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도지 캔들이 완성이 된 것이죠. 위클리 차트에서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고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가 한번 나왔을 때이 시점이 이제 제 시간으로 시카고 기준 시간으로 12월 15일 저녁 8시 시간이었습니다. 저는 이때 차트를 보지 못했고 만약에 이것을 봤다면 그냥 진입도 가능했을 텐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늦은 시간이었고 네 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이제 진입이 가능했습니다. 이 부분에서도 진입 가능했었고 하지만 우리가 이 차트를 보았을 때는 이 시점이었죠. 이 시점에서는 이제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레벨까지 가격이 돌아오는 것을 한번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기에 이것을 기다렸습니다.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은 보시면은 한번더 저항선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제 엔트리가 81. 이1 7입니다그 다음에 이 수익 같은 경우는 80.771 여기였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8 4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 2.46의 비율로 이제 거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은이 저항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이 네 현재 라이브 상황으로 지금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셋업이었죠 그래서 고점 체크를 하고 이제 추세 체크 아, 첫번째 추세 체크를 한 후에 우리가 고점 저항선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 저항선 플러스 트레이딩이죠 레지스와 그쵸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 구간 가격이 도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시간 차트에서 트렌드라인, 하방 브레이크아웃, 저항선 리테스트, 그 다음에 매도. 상당히 간단한 셋업입니다. 거의 교과서죠. 교과서.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셋업들은 저희 멤버분들에게 라이브로 네,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당일 때 차트 분석을 또 같이 하고요. 네,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를 약 2140불 정도로 했는데요. 네, 아주 이번 주도 또 깔끔한 네, 한 주였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